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일 것 같지? 그거 어른들이 싹다 지어낸 말이야 응?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제가 형이 수도 있으니까 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해볼게 이번만 제가 대학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항상 여자친구 있는 놈들만 여자친구가 있어요 응? 없는 애들은 없단 말이야 뭐가 문제일까 계속 고민을 해봤죠 피부 관리부터 좀 할게요 항상 여자친구 있는 애들만 있다니까 없는 애들은 없어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고민을 했을 때 그래서 아왜 어, 그럴까? 어, 뭐가 문제일까? 나한테 뭐가 문제 있는 걸까? 하면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분석도 좀 했어요 응? 대학하면 여자친구 다 생기는 거 아니야 어? 이거 꼭 봐야 돼, 오케이? 마루야 여자친구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응? 우리 마루는 보자라 모를 거예요 <웃음> 아 어쨌든 그래서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어리실 수도 있으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딱한세 가지 정도만 얘기할 건데 이세 가지 조언만 그대로 하면 여자 지금 생길 거야 오케이? 첫 번째! 신비주의 컨셉유지 신비주의 사실 컨셉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냥 신비주의를일 남아요 가만히 있어도 반응 간다는 말이잖아 그말 그대로 하는 거야, 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냥 말이 적게 하고 최대한 신비주의처럼 보이라는 거야 어? 그럼 이제 여자들이 어? 이 새끼 뭐지? 어? 전라 궁금한데? 어? 내가 먼저 말 걸어볼까? 이렇게 된다니까? 어? 이런 걸 노려야 돼 어? 그러니까 남들 광대짓하고 말 많이 하다가 막 말실수 해가지고 막 그냥 어? 학교생활 조질때 너는 그냥 옆에서 신비주의 컨셉 유지하고 묵묵히 그냥 옆에서 지켜보라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말수, 말수가 적어야 돼 그렇다고 뭐 아싸처럼 뭐 단체생활 하나도 안하고 그냥 과생활 하지 말고 일어나는게 아니라 그냥 딱 적당히 할말만 하고 쓱 빠지라는거야 쓱박 쓱박 알지? 쓱박! 아니 이게 사실 아싸짓이랑 신비주의랑 한끗 차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딱 쉽게 말해줄게 주변에 사는 말들 있잖아 그거 그냥 적당히 리액션 해주고 어? 그냥 사람들이 묻는 말에 만 대답해 그러면 될거야 그렇다고 또 평생 계속 이렇게 이렇게만 계속 컨셉질하고 그냥 계속 평생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초반기 초에는 서먹하니까 사람들 이잘 모르니까 사람들이랑 있을 때만 초반에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건다고 왜? 졸라게 궁금하니까 어? 일단 두 번째는 배려를 해야 돼 배려 배려가 몸에 배야 돼 그렇다고 여우짓은 하면 안돼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배려랑 여우짓은 진짜 한끗 차이라서 솔직히 쉽지 않을 텐데 일단 배려를 많이 해야 돼 침대의 느낌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야 그냥 쿨하게쓱 챙겨주고 쓱 빠지는 거야 쓱박 쓱박 아까 말했지 쓱박이 중요하다고 학기 초에는 쓱박을 무조건 해야 돼 쓱박 그냥 쉽게 말해서 침대의 스타일로다가 그냥 챙겨주고 쓱 빠지는 거야 어 이게 중요하다고 뭐 배려하고 챙겨주는 걸로 뭐 생색내고 일기양양해가지고 뭐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이러면 오히려 반감된다고. 어? 그 궁금증 호기심. 이게 반감된다고. 너무 잘해 주려고 하면 너무 대놓고 잘해 주면 어? 이 새끼 뭐나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렇게 챙겨 주고 이러는 거를 여자들이 다 안단 말이야. 어? 이 새끼 나 좋아하네. 이 새끼 여우짓 하네. 이걸 다 알아. 이거 티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숙박이 중요한 거야. 숙박! 또 주의할 게 있어. 뒤에서 몰래 하지 마. 그러니까 너가 뭐 마음에 드는 사람 한명 정도는 뭐 뒤에서 챙기든 앞에서 상관든, 챙기든 상관이 없거든? 근데 그냥 여러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고 그냥 막 여유정에서 다 챙겨주잖아. 뒤에, 뒤에서. 어우, 이러면 100% 욕먹어. 뒤에서. 진짜 여자들 생각보다 소문이 빨라 여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 다 한단 말이야 어? 이러다가 진짜 너 그냥 여우하는으로 낙인 찍히니까 이건 절대 하면 안돼쓱 챙겨주고 쓱 빠지라고 그냥 친데레 쉽게 말해서 친데레 스타일로 알겠어? 진짜로 소문이 생각보다 진짜 빠르다 어? 소문 진짜 무서워 마지막 세 번째 광대짓 좀 하지마 광대짓 여자들 솔직히 웃긴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 그거 솔직히 다개구라야그말 그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은 웃기고 잘생긴 사람들을 원하는거야 그 잘생기라는 말을 빼놓고 맨날 말하는건데 와 어, 그냥 웃기만한 기 애들은 절대로 여자친구 안생겨 왜냐면 어, 뭐네가 아무리 술자리든 어디든 어떤 단체생활에서 네가 아무리 웃겨서 어? 막 여자, 여자들이 여자막 웃어 막 좋아해 반응도 좋아 이러면 그럼 네 입장에선 이제 어? 이제 나한테 좀 빠진거 같나? 이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잘생긴 애들 좀 인기 많은 애들이랑 둘이 나중에 쓱 빠진다고 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광대짓하지마다 부질없는 짓이야 알겠어 아 그러니까 또 이제 광대짓하다 보면 그게 말을 보통 많이 할거아니야웃기려고 이러면 또 말실수 가 하나씩 생긴다고 그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낙인이 제대로 찍혀버려요 그러면 그거 이제 그냥 조진 거야 끝이야 그, 그 되돌리기 힘들어 어? 아 근데 뭐 광대짓해서 네가 좋으면 좋은 거지 왜냐. 여자들이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건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형말 믿고 광대짓 하지 말고 배려 많이 하고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제일 중요해 말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챙길 줄 때는 은근슬쩍 조금씩 챙겨주고 다 슥박! 말도 슥박! 한번 치고 들어갔다쓱 빠져! 이렇게 해서 너를 존나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 생길 수 있다 보이지? 형도 CC야 Ha ha ha.